아이고 한국 팬들한테 진짜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은데 참 네. 소개하고 좀롤드컵에 이만 원좀 참가했는데 네좀 소감부터 어 우선 이년 네. 만에 한국 팬분들한테 조금 좀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방,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메가에서 원딜로 활약하고 있는 활약은 아니고 <웃음> 원딜로 뛰고 있는 들 선수입니다 네그 감춘 이후에 네. 항상 좀 이름에 계속 나왔던 선수였어요. 네. 어떻게든지 뭐 좋든 안 좋든 네. 그 계속 그 선수 이름이 나왔는데 그걸 좀 알고 있었어요. 네, 물론이죠. 아무래도 <웃음> 선수들도 음, 뭐 커뮤니티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 그거에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. 그 에버 위너스 강등되고 나서 네. 좀 이제. 그 마치도 갔다가 네. 대만 갔다가 뭐 계속 떠돌았다가 이제 네 한시즌 으로 넘어갔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태국 쪽으로 온 거였어요? 저는 이제 팀을 알아봐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팀이 있다 저런 팀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한개 팀인 여기가 이제 MSI도 갔던 팀이라서 어 저만 잘하면 월드컵 충분히 갈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. 조금 이제 그 자기 시즌부터 이제 LST로 동남아시아도 통합이 네. 되면서 네네 그쪽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네 조금 이 동남아시아에 그는좀 어때요? 분위기나 좀 실력이나 그런 거요 어..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아마추어티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선수마다 개개인 피지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누군가 와서 다듬어 주기만 하면은 충분히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에도 좀 네. 어려움이 있다는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수 있는지. 어, 아무래도 리그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, 제대로 된 스폰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, 않아요. 팀에 있는 팀에 누군가 도움을 준 기업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 가지고 약간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그 동남아시아 리그에서는 거의 이제 1위를 각종 집회에서 다 1위를 네. 다 이제 휩쓸었던데 네 그거에 있는 세체동어떻게 되나? 네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어 우선 현재에서는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한국엔 바텀 듀오인 것도 있고 제가 활약화할 수 있, 있을 만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, 아무래도 다른 팀이 저희에 비해 종합적으로 약하다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, 좀 1등 당한걸 수도 있고 제가 조금 괜찮았었던 걸 수도 있고요 생각해요 그 서포터 팝선수 어떤 선수인가팝 선수도 아직은 제대로 된 프로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게, 개인 피지컬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조금 많이 팀적으로 다듬어 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홍콩 디트 경기는 유리하다 바로 스태다 해갖고 네. 네. 좀 그쪽에 어떠실 수가 있었을까요? 어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퀸에게 시간을 많이 주다 주다 보면 저희는 퀸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쪽도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아 이거 시간 끌리면 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. 음, 지금 이제 뭐 한국 선수 중에 좀 SK는 좀 자주 봐요? 네 항상 챙겨보는 편이에요. LCK도 강팀은 요새 트렌드에 맞게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실수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 좀 깊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조금 요번 그 그룹 스테이지 아, 플레이인 팀 중에 조금 어, 이 팀은 좀 경계해야 된다 소 팀이 있을까요? <웃음> 뭐 당연한 말씀이시겠지만 예, 담원이 아무래도 봤을 때좀어 진짜로 위에 상체가 정말로 탄탄해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진짜로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네 이제 롤 선수는 거의 이제 꿈이 이제 롤드컵 어 저는 굉장히 좋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팬 선수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고 바꾸는 게제 확실한 목표라서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, 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1승 1패했고 남은 2연전도 남아있는데 네.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? 첫 번째 경기는 저희가 쉽게 끝낼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끌려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실히 피드백을 받고 또두 번째 경기는 라인전에서부터 실수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피드백해서 어 좀더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게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